아... 아우! 여기는 춘천 일할 곳이 없는 돈 없는 청년이 살기 힘든 도시 춘천이다 기업을 안 늘리고 레고랜드 만든 아주아주 아주 멋진 곳이다 그렇다 춘천은 이제 자영업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양육강식의 세계 그 험난한 곳에서 외지인 곳 오래된 건물에 창업을 하였으니 장소와 건물은 약자지만 마타나만큼은 강자인 옥산을 가보겠다 도착한 옥산의 처 모습은 빨간색 벽돌인데 허름한 모습에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는 대놓고 시그니처 메뉴를 사진으로 올려놔서 바로 주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저런 당당한 모습에 나의 혓바닥으로 혼을 좀 내줘야겠다 메뉴판 옆에 스콘을 보았는데 블루베리와 라즈베리 잼을 올린 스콘이 보였다 누가 봐도 맛있어 보이고 사진이 잘 나오게 데코가 되어 있었다 저건 못 참지 아하 주문을 기다리는 동안 1층을 구경하였는데 화분에 식물이 눈에 들어왔다. 카페는 우드한 느낌으로 정성스럽게 꾸며놓았다. 천장은 빗물이 셀것 같았다. 저런 갈라진 모습이 정겨웠다. 주문한 메뉴를 받았는데 와 개쩡 비주얼 자체가 미쳤다 인스타 감성 그 자체였다 사장님이 뭘좀 아는 것 같았다 옥산 라떼를 먹어보았는데 브라운 슈가 크림에 계피향이 아스르르르르르르 스며들면서 고소한 카페라떼가 아샤아악 들어왔다. 나는 계피를 극혐하는데 계피에 뭔짓을 한건지 겁나 맛있었다. 카라멜 그런치 라떼를 먹어보았는데 크림과 달고나 토핑 진한 라떼가 확 들어왔다 일단 토핑이 너무 사기라 정신이 나갈 것 같았다 사장님이 만드는 것을 봤는데 토핑을 미친 듯이 올려주더라 아몬드 코코넛 크림라떼를 먹어보았는데 이것이 제일 맛있었다 크림에 코코넛 토핑이 혓바닥을 헝하게 하고 크림라떼가 호호됐다 라즈베리 스콘을 먹어보았는데 잼을 하나 올렸을 뿐인데 사진이 너무 잘 나왔다 맛은 그냥 스콘인데 사진이 다 했다 그런데 우리 공주가 엄청 맛있어 했다 먹다보니 너무 맛있어서 밀크티레어 치즈 케이크를 주문했다 비주얼은 아, 큐트 보이였는데 맛을 보니 오, 오, 겁나 맛있어 정신 나갈 것 같아 느낌이었다 내가 먹어본 치즈케이크 중에 제일 맛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꼭 먹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기는 2층, 3층도 있었는데 사진 찍을 장소도 정말 많았다 마치 내가 스튜디오에 온것 같았다 여기 사장님은 인스타갬 성충 같았다 장사를 많이 해본 사람 같았다 손님 마음을 어찌 이렇게 잘 아는지 커피, 디저트, 감성까지 그 가게 맛집이 아닐 수 없었다 휴일에는 매장 되어도할수 있다니 나중에 대여도 해보자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댓글에 카페를 추천해 주시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